황현희 6월 결혼 발표 상견례 마치고 임신 확인. 개그맨 황현희가 깜짝 결혼을 발표해 화제다. 황현희 측은 8일 황현희가 13살 연하와 4달 10일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다. 황현이 결혼 소식을 맞물려 그의 집안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황현이를 둘러싸고 재벌엄치나 소문이 무성했던 더. 황현희는 TVN 토크쇼 택시에서 아버지가 약 사셔서 약국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 것일 뿐인데 사실이 좀 과장된 것 같다면서 우리 집도 세금 환급받고 사는 형편이라는 이야기로 한간에 떠돌고 있는 재벌설에 대한 부담감을 내비쳤다. 그는 법대 출신이라는 타이틀과 관계된 학부파 소문에 대해서도 프로필상으로 보면 알겠지만 내가 들어간 법대는 서울권 대학에 모두 낙방한 후 성적에 맞춰서 들어간 것이라며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루머에 대해 속시원히 해명했다. 앞서 황현희는 한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집안을 언급 MC 신봉선은 황현희의 집안이 매우 좋다. 부잣집 아들 이 다며 그런데 황현희 는 개그맨 생활 4년 동안, 자 신의 신분 을 숨겨 왔 다고 깜짝 폭로 했다. 이어 대체 왜 숨겼었 는 지를 함께 묻는 신봉 선의 질문 에 황현희 는네 들이 돈꿔달 라고 할까 봐 라고 재치 있게답해 폭소케 했다. <목소리>